발사 호밍 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호밍을 쏜 다음에 바로 시노탄 해줘야 되고요 나할수 있어 이거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발사 빠떡떡자 공백님을 봅시다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방금 뭐야 방금 봤어 유브방 봤어 오오오 뭐, 뭐야 뭐야 시노탄 준비하시고 발사 에이안눌러지 어? 안 눌러지나 어? 날 바닥에 하지마 호밍 조준하지 말고 자클링이요 조준하지 말고 발사 호밍 와, 와, 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게 가능하다고 진짜로? 와와와와와우 와, 와, 와, 다 오마이갓 와, 세 와, 와, 세게 이게 가능해? 미안합니다 매튜 발사 빵이야 <웃음> 오마이갓 노마이갓 노마이갓 노마이갓 오마이갓 노마이갓 노마이갓 노마이갓 <웃음> 오마이갓 오마이갓 노마이갓 <웃음> 자 그렇다면 이제 매튜오에 대해서 종합적인평가를속으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매튜 같은 경우는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 것을 볼 수가 있고요자 그렇다면 스팅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작업 작업 플레이 <웃음> 라스팀 스탠딩 아 이거 재밌겠다! 구습격 그기 플리카 작업 알죠? 저희가 직접 구르마를 지키는 거예요 플리카 작업 때 구르마 주인이 한국 갱단이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팀원분들 지금 다 한국인입니다 1인칭 식으로.. 아! 아! 들 아!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아 아? 방탄구르마를 빼앗겼고요 이런 제작! 나 레스터팀 하고 싶은데? 아! 이제부터 저희가 레스터팀이에요 아니 여기 무기가 이미 다 있네 라이플에 이미 다 있었어요 아예 다드시지 마세요 저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아마도? 어, 네. 아들. 아들. 잠시만 내릴게요. 내릴게요. 내내내내내내내 내. 라이퍼 준비하시고. 이겼죠? 이게 제가 세팅을 캐리했다, 진짜. 어? 여러분들 지 제가 킬이 한 거예요. 어? 세팅이 앞서 나가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저희 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총 양심적으로 하나만 먹읍시다. 하나만. 하나만 어? 양식으로 하나만 바로 밑에 이제 인간 어 안돼 안돼 안돼 아들 아들 아씨 카블리 마이팅 기랄리 마이팅 이번판을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진짜 떨어지면 안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 아까 떨어졌어요 한명은 부담없이 제끼는 적군들? 아니 뽀로님 팩트를 말하시다니 안돼 패자 이제부터 진심으로 싸우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진짜 실력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허무하게 죽었고요 이제부터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게 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돼 안돼 이런 제작나 진심으로 할건데 미션 패배 아예 졌습니다 왜 항상 세팅과 한 팀이 되는 사람들은 꼭 지는 것인가 저는 아무것도 어? 안했는데 그저 제일 먼저 가서 총알바지가 됐을 뿐인데 어째서 세팅팀은 항상 지는 것인가 아 맞다 세팅을 잡아라 이런 맵도 있었죠 한번 갑시다 세팅을 잡아라 코드츠 들어가도록 하겠 코일 사이클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슈퍼카. 이 차를 타고서 저는 도망가면 됩니다. 안 돼, 필멸자들이 내목숨을 노리고 따라오고 있어. 무방님, 저희 아들에게 지까지갈수 있는 거죠. 저를 지켜주세요. 아들, 아들, 아들. 어, 뒤에 보시면은 흰색 사이클론. 안 돼, 아들, 아들. 아들, 나이스, 잡았습니다. 아들, 아들, 나이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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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팀이 티미. 없음 팀이 일 아니라 없음 뭔 소리야 원하시는 차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X80 프로토 출발 가자 피해력자들이요 인간이 어딘지 확인하시오 어 인간이 인간의 냄새가 난다 죄송합니다 이찬님 빠이빠이 이런 제작 아 저도 일단 미사일에 맞았고요 미사일에 맞은 제 자네가 이찬님을 같이 이제 저승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 돼! 제발, 지훈이 맞춰야 돼! 이겼어, 졌어? 패자! 자, 여기 있는 호미런처다 드시고요. 충분히 드세요. 모자라 없이. 끝에 여기 있으면은 저를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안다, 온다, 온다, 렉킹! 잘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 돼! 안 돼! 안 돼! 레 렉킹님! 네. 가글님 죽으시면안 됩니다. <웃음> 아레킹님그럼안돼레킹님의차를 그러... 피하네 어벌 어, 발사 안돼자 찐막합시다 찐막, 찐막. 어다샷다샷다샷 에이 <웃음> 어 그리 h u 딱한 명만 잡으면 이겨 <웃음> 이겼죠